오? 내가 그래서 말이야. 오, 진짜 그게 사실이야 음. 음, 음. 와, 음, 다들 무슨 이야기들 중이야? 음. 아, 우리 세물 챌린지 이야기하고 있지. 세물 챌린지가 뭐야? 에, 그것도 몰라. 진짜 유행에 뒤떨어졌네. 아니 뭐래? 자, 세물 챌린지는 새벽에. 엄마 몰래 뭔가 하는 챌린지야 새벽에 엄마 몰래 무언가를 하는 챌린지? 네 예를 들면... 자 그럼 새물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엄마 몰래 파빗을 눌러볼 거예요 역시 새벽이라 아무런 소리가 없어서 그런지 소리가 아주 크게 나네요 오케이 그럼 이번 세몰 챌린지 클리어! 에? 네? 그게 뭐야? 그게 세몰 챌린지라고? 그냥 조용히 팝입 타는 게다 아니야? 너가 아직 안 해봐서 그래 이거 할 때마다 심장이 엄청 쿵쿵거린다고 맞아 맞아 이건 해본 사람들만 알지 끼끼리 핑뽕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새벽에 엄마가 깨면 그대로 혼나는 거라고 음, 푸케푸케 역시 너희들은 내공이 부족하구나 에? 나는 새벽에 엄마 몰래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에이 절대 안돼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건 불가능해 야 라면 끓일 때 소음이 얼마나 나는데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건 라면은 냄새가 심해서 엄마가 금방 깨실걸? 에이 내가 못할 줄 알아? 하, 만약에 리아가 새벽에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면 요 내가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 말랑이도 줄수 있지? 어? 너그말 진짜야? 응 음, 근데 넌 절대 못할걸 이 탐욕스러운 콤탱아 너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보여주겠어 절대 후회하게 해주지 내일 엄마 몰래 새벽에 라면 끓여먹고 여유롭게 인진 동영상까지 찍어줄테니까 흥 에휴, 리아야 또 머리가 주먹으로 찍혀오겠구나 <웃음> 새벽에 몰래 뭘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쯤이야 금방 끝내주지 엄마가 잘 자고 있나? 잘 주무시고 계시구만 일단 엄마방에 온 김에 몰래 춤이나 춰볼까? 요 이거 몰래 추니까 쫄깃한걸? 이제 최고 난이도인 라면을 끓여먹어보자. 살금살금 어, 라면을 빨리 끓여먹어보실까? 라면이 어디 있더라? 에? 여기 어떤가? 라면이 여기 있었구만. 라면 여기 조금만. 라면 꺼 y 고 냄비도 꺼 k 고 m a Lemon Koneko, Nembito 조 o n e k o Oh! Oh! Oh! 물도 꺼내고 식칼도 꺼내고 좋았어 어, 라면에 넣어먹을 야채도 좀 꺼내볼까 어, 오늘놀이 소리 너무 컸나? 고기랑 내가 좋아하는 피망이랑 내가 좋아하는 당근이랑 어, 당근은 엄청 많이 많이 어... 그럼 야채부터 썰어볼까? 당근 먼저 어... 어... 당근을 싹둑 싹둑 싹둑 어... 소, 소리가 너무 큰가? 어... 어... 조심히 잘라야겠어 싹둑 싹둑 싹둑 싹둑 엄마가 오는 거 아니겠지? 음. 어, 소리가 너무너무 크잖아 우. 이제 ?입니다. 피망도 한번 엄마 아니지? 좋았어 이제 라면에 물을 넣고 어...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어, 들키는 거 아니야? 어. 이제 라면을 넣고 어, 끓이면... 어, 어, 소리가 엄청난걸? 당근도 넣고 어. 어. 좋아 라면은 다 만들었으니 어디 한번 올라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먹방 ASMR 엄마가 뒤에서 깊이 잠들었지만 몰래 라면 화수부 아래 먹어볼게요 <놀람> <놀람> 어우 뜨거! 어어! 어! 어. 휴 한입 해볼까? <웃음> 오 맛있다. 에이, 하하, 오빠 여기서 뭐? 비쳤어? 엄마 반에서 새벽에 라면을 먹고 있네? 쉬쉬. 그러지 말고 너도 한번 먹어봐. 음 배고프긴 한데. 빨리 한입 해봐. 하지만 새벽에 라면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잖아 에이 한입만 먹어보려도 진짜 맛있으니까 고요하고 긴장감 있는 새벽에 먹는 라면이란 말로 진짜 라면이야 얼른 한입 먹어봐 음...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너도 이제 공범이야 엄마한테 이러면 아, 주 알았어, 말안할 테니까 같이 먹자 요, 아. 요로루 너 먹었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뭔 소리야 어, 어 아까 오빠 주인 먹은 거 생각 안 나? 이번엔 내 차례거든, 이탐욕스러운곰탱이야 아, 아니, 야 이거 내가 끓인 내, 내 라면이야 빨리, 빨리 비켜 아, 그런 게 어딨어 한 입만 더한입 먹, 먹었잖아 아, 안돼돼 네. 아, 안돼 쟤 돼. 내가 먹을 거라고 싫어 내가 먹을 거야 이거 놔! 젓가락 놔! 거내 거야 내 거야 야. 내 거야 라니까먹살까 먹을까+ 먹을까 먹을아이 아, 까 먹을까 먹을까 먹을까 먹 아, 까 아, 아, 아, 내가 먹는까먹 아이 라면 아까워 죽겠네 왜 와가지고 아이 참뭐 새벽에 라면을 쏟아가지고 못생긴게 다시 끓여와 다시 네가 아, 다시 끓여 아야아야 아기야 아기야 아야아야 아기야 아기야 아기야 아기야 아기야 아기야 아기야 아기야 아아아아아아야야야아야 엄마 침실에서 라면을 먹다가 이렇게 아니 저그 세몰 챌린지 하느라 그그 그거... 세몰인지 메몰인지 그럼 넌 오늘 한몰 되겠네? 어, 엄마? 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 저기 벽에 붙어 나봐 그녀가 눌한다 이야야, 너 얼굴이... 묻지 <웃음> 마. 어어... 어.